안녕하세요. 파도사세 파비앙입니다. 오늘 소개할 것은, 어, 세조라는 회사에서 나온 만년필인데요. 일단, 세조라는 회사가 생소하시죠? 저도 처음 봤어요. 저 처음 봤는데, 이게 미국 회사더라고요. 미국 회사에서 이제 2001년에 새로 신설된, 그러니까 이제 19년 된 따끈따끈한 회사죠. 네, 따끈따끈한 회사인데, 여기서 만년필 한정판을 내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냉큼 낚아채 왔습니다. 일단은 여기 매뉴얼이 있어요. 일단 박스 포장이 되었을 때 이렇게 그냥 왔어요.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일단 매뉴얼 하나부터 한번 보죠. 매뉴얼을 보시면 일단 영어로 되어 있는데 About Sejo 뭐 회사 소개가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뭐 Sejo Fine 스 i g h t i n g Instrument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소개가 간략하게 적혀져 있습니다. 그다음에 뭐 카트리지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데 여기 나온는 잉크는 Sejo 본 잉크가 아닌 것 같고 아마 워터맨 잉크인 것 같군요. 워터맨 검은색 잉크인 것 같은데. 아마 컨버터가 같이 파운드에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잉크 카테이지뭐어는방것도뭐 나와있고 뭐그 설명이 쭉쭉 나와있습니다 쭉쭉 나와있고 <웃음> 쭉쭉 뭐 어떻게 쓰는지 뭐 쭉쭉 뭐 여러가지 언어도 적혀져있고 일본어도 적혀져있네요 근데 그 와중에 중국 회사가 아니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는지 중국어는 아예 안 적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뒷장에 보시면 세조에서 나온 뭐 세조에서 나온 이런 식의 어 여러 가지 만연티가 보이 팬들이 이런 식으로 적 보여져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세조 본품을 볼게요. 상자를보시면 세조의 노고가 이렇게 박혀져 있고요. 이거를 딱 열면 이렇게 세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. 근데 이것도 연름항목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. 일단은 박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. 일단 박스는 되게 고고치 가죽 표현을 느낌에 현한 것 같아요. 가죽 표현을 느낌 해놓은 것 같은데 윗면은 가죽처럼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되어있고 옆면에 보시면 www.세조.com 이라고 세조의 어,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있습니다 뭐 밑바닥에도 뭐 그런거 별로 별건 없고요그 다음에 여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한데 여는 방법이 이런식으로 열어요 이런식으로 열리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잉크 카트리지가 들어가있어요 잉크 카트리지가 여기 여기 파운테인 잉크라고 되어 있어요. 여기 잉크도 이렇게 열면 여기 안에 컨버터와 함께 잉크 카트리지가 딱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잉크 카트리지는 넣어안 뭐 쓰니까 넣어두고. 그 다음에 이 안에 보시면은, 이 안에 보시면만년필 본체와 그 다음에 이 안에 아마 융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융이네요. 네. 융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. 융 소재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. 용 소재는 그냥 평범하네요 용 소재는 평범하고 그냥 안경닦기 같은 용 소재고 세조 라고 여기 세조 여기 로그가 박혀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년필표 본품을 볼게요 만른필 본품을 보면 여기 세조 어? 오외국에선 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세조 여기 어 여기 그 뭐라고 하지? 아 개런티 카드 네 개런티 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어어 어... 판? 뭐 어쨌든 vs 뭐어서저 적혀져 있는데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고 어쨌든 보증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 그 밑에는 뭐이프에 관한 뭐아 여기도 보증서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서 보증서가 이렇게 적혀 보여져 있습니다 어, 보증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처음이네요 외국에서 직구했는데불가하고 외국에서 직구했는데도 불구하고, 이렇게, 어, 이런 식으로 보영서가 들어가는 건 처음이에요. 일단은 만연필 본체를 보시면 만연필 자체는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. 예, 금장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준것 같고, 안쪽을, 이것도, 어,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촉이 이렇게 예쁘게 박혀져 있습니다. 어촉 분할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, 필도 어디 안 군데 약간 쏠려 있긴 한데, 이 정도면 뭐상관없이쓸 정도이니까, 뭐. 아, 네 여기까지 파토사제 파비앙이었고요.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어, 댓글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자세한 리뷰는 제가 좀 쓰다가 한 일주일쯤에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만 여기까지 파토사제 파비앙이었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